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집하는 캡틴입니다. 자, 오늘은 파워디렉터 타임라인에서 할수 있는 트랙 추가와 설정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워디렉터 강의 2강에서 타임라인을 설명을 하면서 잠깐 언급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타임라인에 대한 전체적인 부분을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트랙에 대한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타임라인에서 트랙 추가하고 설정하는 부분만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시는 게 파워 디렉터의 타임라인 트랙입니다. 지금은 총 3개의 트랙 중 1번 트랙에만 작업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우리가 작업을 하다가 이런 식으로 3개의 트랙을 올리는 경우도 생길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위에 플러스로 자동적으로 네 번째 트랙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여기서 또 추가를 하게 되면 이렇게 올려보시면 또 다섯 번째 트랙이 추가가 됩니다. 이렇게 자동적으로 추가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혹시나 자동적으로 추가가 되지 않으시는 분들은 빈곳 또는 여기 타임라인 앞부분에 가서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시면요. 여기 보시면 트랙 추가라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트랙 관리자 창이 나오고요. 하나씩 살펴보면 여기 부분은 비디오 트랙에 몇 개를 추가할 건지 선택을 하는 것이고 그 밑에는 비디오 트랙이 추가될 위치를 설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이 오디오 트랙이 추가가 될 개수를 정하는 거고 그 밑에는 위치입니다. 그리고 효과 트랙 같은 경우에는 여기 사이드법 메뉴 창에 보시면 FX 되어 있는 이 효과룸, 이 효과들을 넣을 수 있는 효과 창을 따로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비디오 트랙과 오디오 트랙을 각각 하나씩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트랙이 하나 생기면서 4번 트랙이 생긴 거고요. 그리고 이때 오디오 부분을 0으로 하고 비디오 트랙만 추가한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올려보시면 비디오 트랙만 추가가 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설정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헷갈리실 수도 있는 게 우리가 작업을 하다 보면 이렇게 바로 올려줘야 되는 경우도 생길 테지만 2번 트랙 밑에 뭔가 효과를 넣고 싶어서 2번 트랙과 1번 트랙 사이에 넣고 싶은 경우도 생길 겁니다. 그럴 때는 마찬가지로 트랙 추가를 눌러주시고요. 여기 보시면 위치를 선택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위치를 눌러주시고 2번 트랙 아래 같은 경우에는 1번 트랙 위, 2번 트랙 아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2번 트랙이 3번 트랙이 되면서 빈 공간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지금 이 클립이 3번 트랙으로 되면서 비디오 트랙만 요렇게 생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오디오 부분을 0으로 하시고 비디오 트랙을 누르시고 2번 트랙 아래 누르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2번 트랙에 있던 클립이 이렇게 올라가면서 3번 트랙이 되고 이 비디오 트랙이 요렇게 생성이 돼서 여기서 또 추가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오디오 트랙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다시 트랙 추가 눌러서 이번에는 오디오 트랙만 추가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비디오 트랙을 0으로 두고 오디오 트랙을 1로 두고 이번에는 1번 트랙 아래에 추가로 뜬다고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1번 트랙이 올라오고 2번 트랙이 되면서 이렇게 아까 전에 1번 트랙이었던 이 트랙 밑에 이런 식으로 오디오 트랙이 따로 생성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 개수를 설정하실 수도 있고요. 한개 뿐만 아니라 3개를 추가한다든가 2개를 추가한다든가 이런 식으로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은 비디오, 오디오 따로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서 이런 식으로 동시에 같이 위치를 정해서 예를 들어서 비디오 트랙은 3개를 1번 트랙 아래에 오디오 트랙은 2개를 2번 트랙 아래에 넣는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1번 트랙 아래에는 3개의 비디오 트랙이 추가가 되면서 올라오게 되는 거고요. 오디오 트랙 같은 경우에는 이 2번 트랙 밑에서 두개가또 생성이 되면서 트랙이 추가가 되는 겁니다. 이 상태로 확인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아까 1번 트랙 아래에는 비디오 트랙을 3개를 추가했었고 그 2번 트랙에서는 오디오 트랙을 2개를 추가했었죠?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위치나 장소를 골라서 트랙을 추가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비디오 트랙 따로 오디오 트랙을 따로 이렇게 추가를 해도 되고요. 비디오 오디오 트랙을 같은 위치 같이 추가해도 되고 또는 비디오 트랙, 오디오 트랙 위치나 개수를 다르게 추가를 하실 수도 있는 겁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혹시나 내가 잘못 넣었을 때 컨트롤 Z로 되돌리기를 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기 때문에 너무 겁먹지 말고 한 번씩 눌러보시는 것도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리고 효과 트랙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입니다. 트랙 추가하는 방법이나 위치도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똑같습니다. 내가 추가를 한 개를 하겠다 하면은 비디오 트랙, 오디오 트랙, 효과 트랙을 하나씩 5번 트랙 아래 동일한 위치에 이렇게 눌러서 이런 식으로 3개가 동시에 같이 추가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나는 효과 트랙만 추가를 하고 싶다고 하시면 나머지 부분을 0, 0 바꿔주시고 효과 트랙을 1 눌러주시고 위치 같은 경우에는 4번 트랙 아래 이렇게 넣는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Fx라 그래가지고 효과 트랙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이드법 메뉴에 효과름에 들어가셔서 제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확대경 효과를 이렇게 넣게 되면 이런 식으로 효과 트랙이 생겨서 넣으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효과 트랙에 대한 꿀팁을 하나 알려드리면 효과 트랙 같은 경우에는 이런 클립 자체에 이렇게 넣어서 효과를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방금 보신 것처럼 트랙을 만들어서 이렇게 효과를 넣어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클립에 넣는 경우에는 이 클립에만 넣는 경우 또한 곳에만 간단히 사용하는 경우에 많이 사용이 되고요. 효과 트랙을 만드는 경우는 이렇게 여러 가지 클립이 있을 때 동일한 위치에 동시에 같이 모자이크라든지 다른 효과들을 넣고 싶을 때이 효과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트랙을 추가하고 위치 설정하는 방법도 알려드렸는데요. 그럼 이제 삭제하는 방법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삭제하는 방법은 마찬가지로 오른쪽 버튼 클릭하셔서 선택한 트랙 제거와 빈 트랙 제거가 있습니다. 선택한 트랙 제거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지금 선택을 하지 않으면 이렇게 조금 튀어나온 느낌으로 색깔이 연하고요. 선택이 되어 있으면 오목한 느낌으로 색깔이 좀더 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을 하시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선택한 트랙을 제거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 트랙들이 제거가 되고요. 또한 추가된 이런 트랙들이 비어있을 때는 오른쪽 버튼 클릭하셔서 빈 트랙 제거 이렇게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파워 디렉터에 기존에 있는 1번 트랙, 2번 트랙, 3번 트랙 같은 경우에는 제거가 되지 않고요. 그 이유는 기존에 존재하는 1번, 2번, 3번 트랙에 해당되는 트랙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요. 만약에 원래대로 여기 똑같이 만들고 싶으시면 여기 있는 트랙을 이렇게 올려주시면 이런 식으로 복귀가 됩니다.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기존에 있는 1, 2, 3번 트랙을 제외하고 선택한 트랙을 제거를 누르게 되면 그 트랙이 제거가 되면서 그 트랙에 있던 클립들도 몽땅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는 빈 트랙을 제거를 한다든지 선택한 트랙 제거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기능으로 트랙 활성화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거와 똑같습니다. 선택한 트랙만 활성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누르게 되면 지금 여기에 내가 선택해놓은 이 트랙만 이렇게 활성화돼서 미리보기 창에 보여지게 되는 거고요. 모든 트랙 활성화를 누르게 되면 다시 원래대로 모든 트랙에 있는 클립들을 다볼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트랙 중간 부분이 아니고 여기 제일 앞부분에 클릭하셔서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여기 모든 트랙 음소거라든지 트랙 잠금 해제 이 부분도 이렇게 모든 트랙이 잠금이 되고요 해제하고 싶으시면 자물쇠를 이렇게 눌러서 선택한 트랙들만 잠금을 해제하셔서 작업을 끝나고 푼다든지 이렇게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트랙 음소거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누르게 되면 모든 트랙에 있는 소리들을 다 음소거 하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트랙 이동 같은 경우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트랙 이동 설명이지만 꿀팁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셔가지고 알려드리는 겁니다. 자 여기에 무언가 많은 작업을 한 경우도 생길 겁니다. 그래서 이 트랙 자체를 선택하시고 다시 보여드리면 트랙을 이동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트랙을 나는 밑에 내리고 싶은데 여기 있는 클립들을 이렇게 일일이 다 내리기가 번거로울 때는 해당 트랙을 선택하시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트랙 이동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이동 대상이 나오고요 여기서 나는 1번 트랙 위에 올리겠다 그러면은 이렇게 누르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방금 보신 것처럼 4번 트랙에 있던 이 클립들이 이렇게 1번 트랙 위로 설정을 했으니까 1번 트랙 위로 이렇게 오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활용해서 조금 더 트랙을 편하게 움직이실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복사 대상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원하는 트랙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복사 대상을 눌러주시면요. 마찬가지로 트랙 창이 나오면서 옮기고자 하는 위치를 똑같이 2번 트랙 아래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을 해주시면 이렇게 여기 내가 선택했던 트랙에 있던 클립들이 복사가 돼서 똑같이 여기에 내가 설정한 위치에 옮겨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트랙 이동하고 마찬가지로 컷 편집을 해서 클립들을 일일이 옮기기 번거로울 때 이런 기능들을 사용하면 훨씬 편하게 움직이실 수 있겠죠. 그래서 되돌리고 싶으시면 Ctrl-Z라든지 또는 아까 말씀드린 선택한 트랙 제거를 클릭해서 제거하거나 되돌리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번더 정리를 해드리면 트랙 추가할 때는 내가 선택한 위치, 개수에 따라서 추가를 하실 수 있고요. 삭제라든지 이동, 복사를 하는 경우에는 원하는 트랙을 꼭 선택을 하신 다음에 그리고 트랙 삭제, 트랙 이동, 트랙 복사 같은 행동을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트랙 추가하는 방법과 기타 설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